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블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대답편 시간입니다. 케빈 케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답인 줄 알고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결국 제주권에 회개하지 뭐 라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는 죄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종교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회개란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찢으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말하고 재짓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식의 태도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하고요. 관역을 벗어난 길에서 다시 되돌아오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마음을 돌이켜 제악된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내는 것입니다.